안녕하세요. 세븐시드런 인도직 지원팀 이승입니다. 어, 저는 어, 조만간 에티오피아에 어,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이라는 곳에서 어, 세븐시드런이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가뭄대응 통합지원 사업을 2018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게 되었고요. 이전에 해외 파견이나 출장 경험이 이렇게 장기간 했던 경우는 예전에 봉사활동을 제가 몽골에서 한 6개월 이상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세브레치도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 방글라데시, 요르단,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간 파견 가는 건 처음이긴 해요. 그래서 어 굉장히 기대도 되고 설레도,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시국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염려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지만 더 열심히 또 건강하게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할 예정이고 그래서 준비해가는 진분에 그만큼이 다 마스크입니다 한 마스크 한 300장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어서 마스크 많이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가서 손도 열심히 씻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건강하게 어잘어 활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해외 사업장 갈 때마다 어꼭 챙겨가는 물건이 제가 꼭 있습니다 바로 물티슈입니다 네, 물티슈 정말 유용해요 가면은 사업 현장에 아무래도 물이 좀안 나오는 적도 많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물티슈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물건 닦는 데 쓰고 그릇 닦는 데도 쓰고 뭐 개인 뭐 용변 해결하는 것도 다 이걸로 할수 있어서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항상 해어 세력장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물티슈를 체결하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에티오피아나 이제 전력 사정이 좀안 좋은 국가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저는 또 오랫동안 파견을 가기 때문에 대용량 AC 전원도 꽂을 수 있는 배터리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조끼 세이버 칠드런 활동할 때 필요한 조끼 한국에서 만든 조끼와 또 예전에 제가 요르단 출장 갔을 때 선물 받았던 빨간 조끼도 있고 현장에 가면 아마도 조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끼를 가지고 가고요. 또 저희 이번에 제가 또 파견 간다고 저희 동료 분들께서 모자도 선물해주셔서 더운 날씨에 제가 땀이 더 많은데 이렇게 좋은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비약. 어,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좀 장기가 있다 보니까 항생제나 감기약 이런 것들좀처방을 받았고, 또그 외에도 네, 저희, 저희 와이프가 이런 젓가락,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젓가락도 챙겨갑니다. 큐피아 하면은 사람들이 다들 이제 아프리카 국가니까 더운데 고생하겠다. 저희도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떻게냐 했 여기 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 티오피아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에 티오피아 춥다 출... 아, 어, 따뜻하게 준비해가라 반팔만 가져가면은 뭐 낭패 본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심지어는 전기 담요를 꼭 가져가라는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저 한국에서도 전기 담요를 전혀 안 쓰고 이제 뭐 내복도 잘안 내복도 안 입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어,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냉방은 잘 될지 모르는 단방은 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네, 주변의 권고를 잘 들어서 이렇게 전기 담요도 들고 가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네, 저는 이제 또 가족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 사진도 이렇게 가족 사진도 이렇게 챙겨 가고요 아, 저희 아이가 준 편지 이런 것도 가서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장기간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방안에 지금 며칠동안 갈 것들을 다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한국 음식입니다 뭐 인턴트 중심이긴 한데 한국 음식다더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한국 음식 주고 굉장히 많이 챙겨가고요 아... 그 외에도... 어... 네뭐 이정도 제가 챙겨가는 것같고요 네... 음... 아... 직원들 거의 가게 되면 이제 현지 직원들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아이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 스마트폰 이게 홀더잖아요 스마트폰이 세가드로굿즈인데 이것도 가서 현지 직원들에게 선물로 해주려고 좀몇개 많이 챙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물을 주지는 않았는데 어, 제가 사업장에서 몇번 이제 어,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언어가 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그 교감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한 거는 어, 사실 그 에티오피아는 "아마리 거"라는 말에서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리 거" 로 친구인데, 나는 친구라는 거를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가는 사업장은 어, "아마리 거"를 쓰진 않고, 소말리어를 쓰는 그 지역입니다. 소말리어로 친구라는 단어고, 이거를 실제로 한국말로 이렇게 어, 적어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친구의 이름이... 모하메드다. 모하메드를 한글로 모하메드 이렇게 적어서 이렇 주면은 굉장히, 어, 마음이 많이 열리고 제가 이제 이방인이지만, 어, 굉장히 나의 친구구나라는 거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어, 조금, 어, 전달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제 준비 더 해야죠. 저희 언어를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요. 파견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아무래도 포시국에 많이들 이제 출장, 현지에 출장을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파견을 가게 됐는데, 어,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사업 현장에서 가까이서 사업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활동 잘 마치고 그런 게좀 뭔가 어, 또 한성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뭐 제는, 저는 제 임무가 이제 거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어, 사실은 여기 남아서또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어, 열심히 잘하고 건강하게 잘 마쳐보라고 겠습니다 감사합니다.